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나는 라니 안녕 나는 고 오늘은 가성비 최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응. 준비해봤다고 요즘 다양한 신상 가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상 보면 다 비슷비슷한 디자인들이 많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보물은 있습니다 고라니가 컨텐츠를 통해서 보물을 찾아 드릴게요 평소 눈여겨보던 스타일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달라고 해가 포착 첫 번째 아이템 조세앤 스테이시 카트 시그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가방 눈에 익으실 거예요. 박지연 씨가 니트 플리츠백을 착용해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빈티지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했다는 브랜드 제가 추천하는 가방은 럭키 플리츠 니트입니다. 니트 재질로 튼튼하고 데일리백으로 착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 좋고 모든 연령대에도 어색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추천한다고 많은 브랜드들에서 트플리치백이 나오지만 이 브랜드는 플리츠의 거장 이세이미야케의 한국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의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셉앤스테이시는 가인서비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 말고 나만의 특별한 가방을 갖고 싶다면 조셉앤스테이시는 어떤가요? 박지현 씨는 조셉앤스테이시의 조셉 A 미니 플러트 크루 베이지와 럭키플리츠 니트 앤 믹스 산타모니카 제품을 레이어드해서 착용했다고. 폴더백과 플리츠백 같이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예쁘다고 내 서타일이라고 새각 포착 두번째 아이템, 루에브르입니다루에브르는 프렌치 감성을 기반으로 빛과 그림자, 성과 컬러감 소재의 중요성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작품과 같은 개념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좋은 가성비에 프렌치 느낌이 가득한 루에브르의 싹뜨트롬페 스몰 가방이 고라니의 추첨 아이템입니다. 추천고, 추천고, 강추고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상품들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들과 견주어도 될만한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배우려원 김나영씨도 착용 했는데요. 패션셀럽들이 착용했다니까 저도 구매하고 싶네요. 나도라고. 태각포타. 세 번째 아이템, 파인드카프. 배우 한예슬이 뮤지로 활동하는 브랜드입니다. 요즘 한예슬 가방으로 인기가 더욱 많아진 브랜드입니다. 역시 한예슬 파워라고. <웃음> 워낙 가방의 질이 좋기도 하고 그들만의 시그니처 모노그램 로고가 명품 못지않게 고급집니다 이렇게 제품이 튼튼하고 예쁘지만 가격대가 높지 않아서 사회 초년생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브랜드입니다 유니크하지만 심플한 디자인으로 트렌드를 맞춰나가는 브랜드라고 제가 파인드 카푸어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핑골백 트0입니다 박수! 이 가방은 2019년도에 처음 출시하여 그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목토리백 디자인을 선도했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베이직하게 들수 있는 형태감을 보여주고 다양한 색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각 포착 네 번째 아이템 제이미 원더 제이미 원더는 뉴욕 출신 디자이너인 제이미 리가 여행자라는 의미의 원더러스트 단어에서 파생된 원더의 합성어로 세계 각지에서 생활했던 제이미 리의 감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중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소피아라는 제품입니다. 바게트 모양같이 옆으로 긴 조이리 타입의 가방이죠 이거 꼭 만두 같기도 하고 토피안백은 양옆에 달린 스트링으로 수납공간 또한 넓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1타 2피입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끈을 안쪽으로 넣으면 클러치백으로 변신하고 어깨끈을 꺼내면 크로스백으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길이 조절에 따라서 바게트백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 너무 유용하죠? 그리고 이 가방 요즘 핫한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더 파우치와 비슷한 디자인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더 파우치 제품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고가라서 선뜻 사지는 못하겠고 이런 디자인의 가방을 갖고 싶고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호테가 베네타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구매 제품으로 강추한다고. 대각포탁. 다섯 번째 아이템, 붕크. 유명 국내 디자이너 석정의 디자이너님의 브랜드입니다. 석정의 디자이너님은 쿠론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신 분입니다. 붕크는 어디에서라도라는 뜻의 이탈리아 오붕크에서 시작됐습니다. 붕크 붕크는 시간이 흘러도 촌스럽고 질리지 않는 클래식함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참이나 악세서리, 컬러 숄더 끈으로 트렌디함을 믹스해 나만의 붕크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붕크의 장점은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넉넉한 수납공간, 가벼운 무게감입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담을 수 있지만 배기하거나 커보이거나 하지 않는 디자인이 바로 질리는 포인트라고... 붕크에서 제가 추천하는 백은 바로 토크 토트백입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로 많아서 범위도 넓고 데일리로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토크 도트백에 참을 달면 참에 따라서 시즌별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고 데일리백으로도 좋고 무난한 디자인이지만 고급스러워서 저는 어머님들 백 선물로도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모두모두 모두 효도하자고 이상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쉽게 들수 있는 붕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백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냐고 저희의 영상으로 즐거운 쇼핑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구.